하트 우리의 마음 하트. 와 진짜 피겨 스케이팅 하시는 분 대단하세요 아, 맞아, 맞아. 바로 엉덩엄가 찍는 거지 한번 아, 해봐 하트 피겨 스케이팅 와. 아 더워. 어, 난돌 찾아올게. 작품명, 얼음 깨는 세븐틴. 너무 좋다. 그러나 이거도봐 이건 스토리감 아니야? <웃음> 오, 오, 오. 오, <웃음> 어. 나 무슨 죄래 어? 무슨 죄지? <웃음> 얼음 수젭이 아니야? 어? 야, 아, 어? 어? 어? 어? 이이어이 이겼어. <웃음> 아싸. 뭘 그거 할래 여기서 락이 기 샀죠. 샀어 샀어 샀 소그니까 아, <웃음> 그러니까 소중하게 해보네. 어. 오. 이거 하나, 하나 가지있을